<웃음> <웃음> 그래서 왜참했는데나 음? 너한테서 듣고 싶은 말 있어서. 아 그래 그 해줄게 빨리 말해봐. <웃음> 해주시는 건가요? 또 고려해 볼게요. 한번 일단 말해봐요. 모엔님. <웃음> 뭐 예. 누나 좋아해라고 한 번만 이야기 해주시면 안 돼요? 자존심 상해서 싫어요. 패스할게요. 참아서 고맙고요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저개 같은 것들 시킨다 언니, 진짜. 언니 나만 차별해. 뭐라고 뭐 해달라고? 누나 좋아해. 아 잠시만요 저손 손가락 좀 씻고 곱하면서 할게 잠깐만요. 아이씨. 아 씨. 에이 누나 사랑해 고마워 가. 아니 그렇게도 진짜 이렇게만 해. 아 누나 좋아해 가라 이제. <웃음> 감사합니다 선생님, <고맙습니다>. 감사합니다 감사. <웃음> 합니다